동세별 팀장님께 보험이란? 네. 퍼즐이다. 퍼즐이다. 네. 알맞게 맞는 거에서 맞춰 끼어낸 완성된 이제 퍼즐이 있느냐. 회사가 최대한 응. 잘 심사를 낼수 있는 방향으로 응. 여쭤보는 거거든요. 응. 계속적으로 숨기거나 이걸 거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심사가 날 것도 부담, 인수 불가. 방수적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웃음> 네. 고객님들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20년 납, 90세 만기가 가장 효율적이요. 이거는 마케팅적인 요소 네. <웃음> 네. 그래서 <웃음> 숫자 많은 회사 따라갈래요. 이건 진짜 아니시죠. 거고, 네. 상해 우유장에는 가져가실 수 있을 때 최대한 금액을 1억 정도 선에서 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 질병 종수술비가 보장 범위는 넓지만 약간의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여서 이거 이거는 제외할게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거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보험 전문가 김세별 팀장님 모시고 어른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의가 네. 가장 많으신 내용부터 좀 정리해 드리면 네. 최근에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 가지고 문의 주시는 20대 보험 고객님들께서는 네. 수술비 담보 음. 아, 도대체 이 수술비 담보를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음. 아니면 이거 꼭 넣어야 되냐 네. 이런 문의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전문가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주신다면 네. 네. 흔히 저희들이 일컫는 n 데 수술비라고 얘기하는 119대, 112대, 124대 이런 숫자가 붙어있는 수술비들이 있어요. 이거를 꼭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은 얘를 넣지 않고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로 전부 보완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좀 가장 많은 화두였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큰 특징으로 정의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이제 수술 방식에 따른 지급이라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몇대몇대 몇대 이렇게 붙어있는 N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뭐 2종 정도에 있는 20 내지 30만원 정도 지급이 나와요 근데 N대 수술비에서는 백내장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거에 담보 의 금액들을 보면 전체 보험사들이 한 50만 원으 지급을 받게 되신다는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금액의 차이가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또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관련된 걸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질병 종수술비에선 3종에서 100만 원 정도 엔대 수술비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지급이 나와요. 음.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케이스로 무조건 그럼 엔대 수술비가 더 좋네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건강검진.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내가 너무 눈이 노랗고 황달기가 있어서 병원을 가봤더니 간 관련된 질병으로 가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면 질병 종수술비에선 지급이 나오지만 엔대수술비에선또 지급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에 어느 상호 정도의 보완을 원하신다면 질병 종수술비의 5종 기준이 뭐 천만원, 뭐 이천만원 이렇게 풀로 가져가지 않으시더라도 그걸 500정도 세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엔대수술비에서 그 한도가 가장 높은 담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만원 내지 이천만원 이렇게 지급해줄 수 있는 그 담보들이 심장이나 뇌, 폐에 관련된 거에 발생되는 수술을 관열과 비관열을 따지지 않아요. 이 관열과 비관열 용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즉 쉽게 말해서 피를 보는 수술을 관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절제를 해서 하는 수술들. 그 경우에만 지급이 나오는 게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제한돼 있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엔대 수술비는 그거를 절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수술 매회당 지급을 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두신다면 이제 방식이 요즘은 사실상 굳이 관여를 하지 않고 모도 복강경 수술도 있고 뭐 카테터를 삽입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좀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두 가지의 방식과 수술비를 좀 같이 믹스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수술비 자체는 네.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음, 음. 수술비 자체는 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합하느냐에 음.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관열이냐비관열을 따지지 않고 보장하는 엔대 네. 수술에 대한 비중은 음, 네. 훨씬 더 중요성이 발생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따로 이제 뭐 2천 내지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도 500 정도까지로 넣고 110대 뭐 120, 112대까지도 같이 넣자니 너무 비용적인 만에 부담이 크시다라고 음. 한다면 뭐 내혈관 질환 수술 수술비라던가 허혈성 수술비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엔대 수술비 안에서 그 심장이나 뇌 그리고 폐에 관련된 걸 어느정도 보장하는지에 대한 약간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그것만 우선으로 좀 가져가셔도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네. 심장이나 뇌 수술비보다 더 중요한 게 엔대 수술비다. 네 만약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신다면 엔대 수술비를 오히려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것죠니다 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20대 보험에서는 이 모든 수급이다 집어 넣어도 네, 금액이, 네. 금액이 뭐 엄청나게 뭐 늘어나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최대치로 넣을 수 있으면서 보험료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도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뭐 다른 진단비의 구성을 좀더 높게 집중을 하셨던 고객님이라면 이게 전체적인 금액 제한선을 넘어설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방향은 잡아드리지만 내가 생각했던 예산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걸 굳이 막 그렇게 또 따라오려고만 하시지 말고 음. 어쨌든 유지가 가장 핵심인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험료 안에서 조율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엔대수술비의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방향을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먼저 음. 정리해드리자면 네. 수술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데서 필요하지만 뭐 질병수술비, 그 다음에 종술 수술비, N대 네. 수술비 이렇게 크게는 세종류인거네요네 음, 네. 맞아요. 이세 종류 중에서 내가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 그러면 다 적절히 음. 밸런스를 맞춰서 네.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단돈 천원 이천 원에서 줄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N수술비를 네. 중심으로 네. 그 다음에 동수술비 네. 그 다음에 질병 네 질병 정액지급으로 나오는 수술비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담보의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음. 질병의 정액지급 수술비가 삼십에서오십만원 정도고 상해의 정액지급 수술비가 백에서삼백만원 정도인데 네. 이제 그 담보들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관열 절제하지 않고 일어나는 수술들 이런 거에 대한 커버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음, 이게 근데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네. 같은 경우에 보장범위가 가장 넓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범위는 넓죠 질병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열비관열 구분 없이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질병종 수술비가 보장범위는 넓지만 약간의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여서 이거 이거는 제외할게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거는 빼고 주겠다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절제하지 않는 수술이 포함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범위는 가장 넓죠. 1에서 5종으로 하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수술의 종류들은 가장 많이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절제하지 않는 수술을 받았어요. 음. 근데 지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음. 거죠. 보상이 안 되거나 50%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속 발생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술 발달과 맞물려서 좀 준비... 그중 핵심적으로 준비하셔야 음. 되는 건 엔드 수술비다. 네. 이 수술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이거예요. 네. 우리가 엔데라고 부르는 음, 거고, 네. 뭐 119개 네, 네. 뭐 보장하는데도 있고, 120개 준데 네. 뭐 최대 지금 140대가 이제 롯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나열해 주는 거에서 그 가지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세분화 시켜서 가지수를 많게 보이게끔 해놓은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마케팅적인 요소. 네,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으로 회사 따라갈래요. 이건 진짜 아니신 거고 그엔드 수술비를 보실 때 핵심은 심장, 뇌, 폐 이런 주요 기관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는 가장 한도가 큰 담보들이 있어요. 그몇개 나열한 것 중에서 음. 2천, 1천만 1000, 원,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음. 그 담보 안에 포괄적으로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내가 허혈성이나 뭐 심장 관련된 수술이나 뇌혈류관 관련된 수술을 빼더라도 여기서 이제 충분히 더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음. 이거를 보시는 데 핵심이 있어야 되시는 거지 숫자를 보고 보험사를 따라가는 거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소비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 달 초에 네. 스터디 하면서도 네, 네. 어, 많은 보험사들의 이 수술비 논쟁을 음. 전문가들이랑 네. 많이 토론을 맞아요. 했는데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비교하신 전문가님을 네. 통해서 뭐 어떤 내용이 보장되는지 음. 이게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한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이 수술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 네. 전통적으로 지금 저희 월초부터 음. 그냥 계속해서 많이 네. 물어보는 건 질병후유장애 관련된 네. 이 얘기를 계속 저희가 네. 왜 매회 뭐 찍을 때마다 얘기 드리는데도 네. 네.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이 질병후유장애 이 담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우선 저는 필요하다 우선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병후유장애를 이제 우리가 제2의 진단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읽컫는데 우선순위는 암, 뇌, 심 이런 쪽으로 집중을 두셔야겠지만 고객님들이 이게 꼭 필요하나요? 이거 금액이 너무 비싼데 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사실상 이제 제2의 진단비라고 부르는 만큼 암이나 뭐 유사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 이런 데서 진단을 받지 못하는 범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병 우유장애 같은 경우는 후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퍼센트를 나눠서 지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는 보험요정. 식가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 질병구 장애가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넣고는 싶으신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포기를 하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나이 때에는 뭐 반드시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추천드리고 싶은 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50대에 계신 분들은 이 담보에 대한 질병물장의 담보를 넣고 싶어서 안다은분도 음, 네. 훨씬 많아요 네 맞아요 어, 문의 주시고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설계한 음. 짜가지고 보여드리면 네. 금액에 헉하시죠네 맞아요 이... 40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질병물장에는 지금 추천은 안 드리거든요 네. 기존에 있었으면 뭐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음. 답변을 드리지만 어, 보통 20대니까 음, 네, 어, 네 20대니까 추천을 드리는 음. 거고요 태아 때또 가입하면 더 네, 좋고 네 맞죠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님한테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고 네. 지금 당장 필요성에 대한 뭐 고민보다는 음. 이거를 어쨌든 기본 베이스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음. 평생에 대해 어 보장에 대한 100세까지 음. 내지는 90세까지의 보장을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면 어 필요성을 느낄 수도 음.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 질병우유장애와 연동해서 네. 또 최근에 가장 그렇죠. 많이 문의하시는 네. 게상해후유장애상해후유장애는 네. 가져가실 수 있을 때 최대한 금액을 1억 정도 선에서 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음. 이 상해 후유장의 중요성이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케이스가 뭐 스키보드 이런 거에 대한 게 2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을 이제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전 저나 뭐 저희 신랑도 같이 그런 레저를 즐기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그런 레저에 노출시켜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음. 상태예요 근데 이걸 이제 보험적인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고 손해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가 되면 분명히 상승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말에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네. 하지만 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사회인 야구도 지금 한4개 정도 어... 하고 팀을 네, 많이. 네. 20대 남성분이라면 음. 겨울에는 스노보드도 타고, 음. 어. 여름에는 서핑, 어, 네. 수상스키도 하고 음. 서핑도 하고. 난 평소에 축구도 하고 음. 취미로 스포츠를 많이 즐기거나 음. 이러신 음. 분들한테는 어, 상해 후장장담보 뭐 말고도 수술담보라던가 네. 상해 진단금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준비하셔라라고 네. 저도 항상 권장드니요 네. 지금은 사실 이게 기본 담보가 될 만큼 음. 어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한 담보.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유리한 담보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추위로 봤을 때 음. 앞으로는 아마 관리 담보가 되지 않을까. 네. 솔직히 상해 우유장의 담보는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증가시킬 그쵸. 수밖에 없는 담보예요.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더 저렴하다고 느껴지실 때 주저 마시고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 모든 권장담보, 네. 전문가에게서 생각하시는 권장담보를 다 집어넣으면 네. 권장하시는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일 어... 20대 초반의 경우라면 음. 한 12만원 정도? 12만원? 네 음. 이거는 실손까지다 포함해서 아주 신규 네. 가입했을 경우죠 네 맞아요 전부 음. 다 아예 없는 경우에 새로 준비할 때. 음. 네. 그걸 가장 많이 권장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금액선을 먼저 여쭤보기는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는지 음. 근데 그거를 솔직히 고객들 님 케이스가 뚜렷하게 딱 얼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네. 오, 요즘은 오히려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암 얼마? 유사암 얼마?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음. 더 많기 때문에 뭐그 안에서 필요 없거나 혹은 언급해 주시지 않은 담보를 제가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죠 이게 근데 꼭 필요한가요? 뭐 연계 조건으로만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면 은 나도 그걸 이해하고 같이 음, 가져가시려는 네.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 20대라면 네. 이 정도를 정말 넣으면 네. 좀 든든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네. 한 12만원 정도 네. 어, 를 권장해 주시는 거고 음,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내 들 논쟁거리가 이제 납입 기간이랑 만기 그리고 네.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네. 20년납 90세 만기가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고 납입 면제 때문에 무조건 늘려라라는 그런 다른 유튜버분들의 어떤 영상을 보기도 했고 하지만 전체 납입 보험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종납입 보험료가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금액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20년납에 납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와 30년납 납입했을 때 보면은 충분히 차이를 보이죠. 저희가 그 전문가님들이 그냥 지금 저희는 이렇게 짧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려야 네. 되니까 20년 납 90세 만기가 합리적입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같은 담보 대비해서 음. 20년 납뭐 10년 납 네, 30년 납다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총납입보험료는 음. 어떻게 다른지 이게 90세 했때 80세 했때 100세 했을 때 맞아요. 어떻게 다른지 다 비교해본 네. 상태에서 했더니 가장 효율적인 게 이거다라는 네. 결론을 드린 거고요. 평균적으로 권장금에 네. 대해서 보면 거의 총납입보험료로는 한 400, 500 정도 차이나요. 네, 맞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은 납입기가 20년 남 음. 그리고 만기는 90세 만기가 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네.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했다면 네. 어른이 보험의 네. 장점과 특징들 네. 네, 성인건강험 대비해가지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될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큰 특징이 제네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료의 보장 범위가 넓다. 보험 한도가 최대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납입면제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넓어요. 네, 성인보험에 비해서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이 있고 감액기간이 없다라는 점을 네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면책기간? 네, 네. 면책기간이 또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은 15세 미만 만 면책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몇 가지 특정 회사에서는 간혹 22세까지 받아주는 그런 면책기간 없이 그런 상품에 대한 판매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면책기간에 대한 장점이 현재는 조금 유지가 안 되고 있다고 라 네. 보시는 게 일반화된 이제 장점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NH 농협 손해보험 쪽에서 저희가 진단비 추천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점이 한도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저렴한 음. 장점이 있는데 또 한가지 장점은 암에 관련된 진단에서 면책기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음. 대부분 다른 성인보험은 90일 지난 뒤부터 보장을 하고 1년 내에 50% 이런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이보험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암 발병시에도 진단금에 대해서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 음. 그러니까 타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험에서 안면책이 생겼어요 네. 어, 90일에 대한 안면책이 어린이보험이어도 생겼는데 네. 아직 그 농협은 안 음. 부분까지 네. 음, 그 그렇죠. 다음에 뭐 감액도 당연히 네.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는 다 없잖아요. 네. 그 음. 1년 내 50%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 분들의 집중하는 거는 사실 이거 가입했는데 90이내 암이 걸리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 흘려듣기도 하시는데 가장 집중하시는 게 납입 면제인 것 같아요. 음. 어, 납입 면 왜냐하면 이게 내가 발병이 될 경우 앞으로의 보험료를다 면제받을 수 있다. 라는 거에 일단 음. 이제 좀 살짝 꽂히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음. 경우 혜택이 어떻게 되냐를 많이들 따지시거든요. 음. 네. 모든 보험사가 다그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 그 범주를 어떻게 조금씩 나눠 놓느냐에 좀 차이가 있죠. 고객님은 이것도 그냥 다른 보험사랑 똑같은 난민 면제의 음. 조건일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보험 가입했던 거에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음.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난민 면제에 대한 것도 질문을 좀 던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설계사를 선택하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웃음> 네. 고객님들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질병의료장에는 왜 필요한 거죠? 음, 어, 그, 공부를 하신 네. 설계사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떤 질문에도 음. 답변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맞아요. 이달에 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이달에 추천 회사. 네, 수술비 DB와 진단비 NH의 구성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항상의 정답은 아니에요. 음. 네. 근데 정말 진단비는 어떻게 비교를 해도 NH가 저렴한 건 맞아요. 음. 근데 수술비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음. 뭐 그때 또 케이스 음. 바이 케이스대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새로 준비하는 종합보험을 가져가신다고 라 하면 음. NH 진단비의 DB 수술비 종합 구성 을 음. 추천을 드리는 게 지난달과 변함없이 똑같은 상태이긴 한데 나이에 맞춰서 내가 주요하게 많이 넣고자 하는 담보가 어느 쪽의 단가가 가장 음. 저렴한지 그리고 그 수술비가 그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범위에 빠지는 건 없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지 관련해서 이때 이런 거에 질병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사는 더 구체적인 걸 원해요 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몇 번째냐까지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그 이렇게 디테하게 물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사가 최대한 잘 심사를 낼수 있는 방향으로 음. 여쭤보는 거거든요 음. 계속적으로 숨기거나 이거를 이제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심사가 날 것도 뭐 부담보, 인수불가 이런 맞아. 식으로의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고 응. 디테일하게 요청을 드렸을 때 같이 알려주셔야 저희도 이제 거기에 더 적합한 플랜으로 짜드릴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 이게 네. 되게 유튜버 분들 중에 잘못된 사례예요 이게 네. 잘못된 사례가 이거예요 뭐 알려주면 나중에 딴 데도 뭐안 뭐 된다 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습니다막 음. 진짜 부부절절하게 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다언더라이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 설계사는 정말 제대로 고지하는 음. 설계사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어. 정말 고객이 알려줘서 전달받고 적는 건지 음. 그 설계사가 자기의 견해로 그냥 대충 적는 건지가 그렇죠. 눈에 다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보험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험금을 탈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앞서 나타나서 보고 그거에 점수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이 내용이 이래했고 이게 지금은 영향이 없다는 어떤 증빙이 정확하게 이뤄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보험사 편은 아니지만 그렇죠. 소비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보험사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 드릴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언더라이팅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보실 수 있어요 첫 고지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맞아, 좋은 맞아.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추가해라 추가해라 라는 거에 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심사니까 됐어 <웃음> 됐고 음. 그래서 거절 이렇게 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어, 얘는 너무 좀 과한 고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유병자 전문가님들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유병자분은 제일 쉬운 방법은 유병자분 가입시키는 거다 <웃음> 그렇죠 보기 어, 떴는데 네. 그냥 거절하면 아, 안 되시는데요 그냥 유병자로 네. 가입하세요 이렇게 네. 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 유병자 전문가님들도 어떻게든 일반채 넣어드리려고 네. 심사 심사 막 서류 다띄워오라고 해서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피곤한 작업이고 네, 맞아요. 그런 서포트를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당부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고객님들도 유리하시고요. 네. 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네. 어른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네.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네. 것 같고 저희 보험연구소 어쨌든 매번 출연해 주시겠지만 네. 보험연구소에 공식 진도을 네. 하고 넘어가야죠. <웃음> 김세별 네. 팀장님께 보험이란 네, 퍼즐이다. 퍼즐이다. 네. 알맞게 맞는 거에서 맞춰 끼어낸 완성된 이제 퍼즐이 있느냐, 혹은 뭐 하나가 없거나 이게 그림이 알맞지 않은 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퍼즐이고 저는 그 퍼즐을 잘 맞춰드리는 음... 전문가다. 어... 네, 뭐 다섯 피스, 여섯 피스짜리 음... 퍼즐도 있고, 그쵸? 천 그러니까 피스, 네. 뭐 이천 피스짜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인생 전반의 모든 보험을 말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 진짜 뭐한 만피스짜리 네. 보험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종류도 많고 각자의 고객들이 중요시하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종류도 원체 많이 다양하고 음. 그래서 음. 그런 퍼즐을 같이 맞춰 나가는 네. 거죠. 그쵸. 근데 소비자님들이 그걸 다 맞추기에는 시간도 없고 네. 어, 그 방향성을 빨리 맞아, 잡아줄 맞아. 수 있는 장단점을 음. 충분히 파악하고 지금 이 고객님께 필요하신 부분은 뭐지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음. 좀 가장 중요한 분일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질 엄청 잘 맞히세요 네, 네. <웃음> 같이 함께 하시니까. 고민할 네. 수 있는 전문가로서 <웃음> 네. 어, 자리배임 하시기를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네. 생명사에서 일하시는 네. 젊으신 네. 그 설계사분들에 어, 대한 네. 그 교육 문의를 엄청나게 아. 많이 받아요. 뭐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아, 싶고 네. 혹시 뭐 이런 외부 교육 해주실 수 없냐 아. 이런 얘기를 진짜 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보니까 생명사들이 예전에는 맨파워라고 그 하죠. 음, 나 네. 와, 외국 계열에뭐 이런 어, 거야. 네. 뭐 이렇게 하고서 영업을 했는데 요즘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음. 어, 너 보험 하나 필요하니까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어. 얘기하면 친구들이 저희 링크나 아, 이런 에, 거를 에, 설계사들한테 에, 드린대요 에. 어떻게 알고 저희한테 연락 주셨어요 근데 고객님이 이 영상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 어, 저는 이게 무슨 뭐 보험 판매 방송이나 어, 어. 이런 건줄 알았는데 저희가 보험연구소는 설계사들 육성하는 네. 교육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가 참여해가지고 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그렇죠. 문의가 많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시장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네, 맞아요. 소비자분들이 음. 점점 더 똑똑해지고 맞아요.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철학회사들은 음. 네, 피가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액 뭐 1,000원, 2,000원 네. 뭐뭐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음. 온라인에서 상담하시는 데 핵심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아, 이게 제이 그러면 뭐뭐뭐가 어떻게 보장되는 거예요 음, 뭐 네. 이게 관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비관열 때는 보장이 되는 네. 거야? 정말 뭐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야. 맞아요. 당연히. 전 부정맥에 관심이 많은데 이건 보상이 되나요? 이런 응. 질문들도 이미 충분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예 공부 안 하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한테 권장을 한다거나 뭐 아는 지인이어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통화된다는 거를 공부가 좀부족하신상에서 분들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희 보험연구소에 문의주시는 소비자분들, 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쵸. 보험 책임져주실수 있는 그 어떤 설계사보다 음. 정말 제대로 된 공부가 되어 있는 학습이 되어 있는 전문가님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는 음.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진짜 많은 시간들 네. 할애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예,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네. 그리고 궁금해하실 네. 내용들 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